저번화에서 가족이 되고 싶다던 산이의 말에 덕임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산이는 어떠한 연휴로 인해 지나친 과음을 하고 처서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 아, 어, 어어 bit of a l i 그대들에게 하사품을 내려줘야겠어. 망극합니다. 망극합니다. 하... 과연이 그대들을 위해서 하사품을 준비했으니 집안 대대로 <웃음> <새로> 간직하게. 정상모. <웃음> 이... 이... 내가 나를 지은 솜씨가 어떠한가? 시옵니까, 전하.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이건 우리 서상궁. 예, <웃음> 성군이 만극가옵니다. 우리 내금이장도 하나. <웃음> 내가 우리 내금이장을 <웃음> 또 딸면 나늘 하나 쳐주지. 너 no. 만극가옵니다. <웃음> <망크가> <웃음> <웃음> 자, 이건 <웃음> 우리 <웃음> 내금이장 거. <웃음> <웃음> 내금이장 거. <웃음> <웃음> 어. 어쩜 뭐 좀... 자네와 그똑 닮지 않았는가 똑같네 내가 오늘 우리 성과 덕이미를 위해서도 하나 그려주지 자내 그림 실력이 어떠한가 소인이 감히 솔직히 아래없건데 도와서의 화운 김홍도가 그림을 좀 그린다던데 아 그런가? 예전하 <웃음> 그럼 우리가 우리 덕이미에게 쳐야겠군 <웃음> 자전하 덕이미만 이뻐하시면 안이 래옵니다 <웃음> 꿀물을 타오겠나이다 알겠네 내가 둘을 닮은 걸또그려줄지예전하 <웃음> 전하께서 오늘 은전군을 죽이셨단 말입니까? 아, 아, <웃음> 야, 굉장하구나. 전하께서 아우마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 몇 날을 버티셨는데 지금 그속이 오죽하실지 상선 갖다 주게. <웃음> 예, 저 저는... 단이 <웃음> 광대처럼 웃는 모습의 이면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가득했었다. 전하, 다른 이들은... 혼자 있고 싶어서 내보냈다. 너도 간줄 알았는데, 많이 힘드시옵니까?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제에. 오늘은 네가 운이 오늘 나쁘구나. 너와 나. 둘 뿐이다. 많이 취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일이 되면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너는 기억하겠지. 너에게 주는 위리다 버리라니? 대체 죄가 무엇이건데? 감히 날나어내려를위해자신의연래하는한사내의 힘든 모습에 서임 또한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그렇게 다음날 산인는 다급한 발걸음으로 데뷔를 만나기 위해 데뷔전으로 향하게 되는데 지금 간택령을 내리겠다 하셨습니까? 주상께는 호사가 없어요. 후궁이라도 간택하여 혈통을 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 곁에 누구를 둘지는 제가 정합니다. 그러면서 후궁으로 삼아 곁에 두세요. 이 조선 땅에. 주상이 손에 놓지 못할 여인이 있습니까? 감히 주상의 마음을 거절하는 무엄한 여인이 있을 리 없고 소손의 일은 소손에게 맡기시옵소서 이건 주상의 일이 아닙니다 왕실의 우전인이 대비의 일입니다 이 할미가 골라준 여인을 후궁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상의 일입니다 이 할미가 알아서 주상께 어울리는 여인에 골라드리지요. 주상은 이 나라의 지존이지만 내명부의 일은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감히 나서지 마세요. 상선 예 전하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어째서 대비전과 손을 잡으신 겁니까 주상 나는 주상이 왜 화를 내는지 압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승지가 찾아왔던 날 내가 누구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성가 덕임.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탁했어요. 주상의 후궁이 되어 주상을 보필해달라고요. 송구하옵니다. 해경공 저하. 소인은 후궁이 되기를 바랐지 않사옵니다. 주상, 원하신다면 내가 그 아이의 뜻을 꺾을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좋아하지만 주상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드님이시니까. 정말 그 아이가 그리 말했습니까? 이 어미가 어찌하길 바라십니까? 어머니인 혜빈홍씨 의 말을 들은 산이는 그날 밤 서거에서 덕임을 만나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어머니께서 널 부르셨느냐 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씀하셨고 송과옵니다 해경공저하 소인은 후궁이 되기를 바라지 않사옵니다 예넌 거절하였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째서 이런 일을 내 어머니에게서 들어야 하지 승낙이든 거절이든 내게 와 이야기했어야지 왜 무서워하느냐 아무리 화가 난다한데 내가 널 어찌하기라도 할까봐? 이 일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마. 미루어두겠다 하였지. 잊겠다고 하지 않았다. 음.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것이 전부 사라지옵니다. 무슨 소린진 모르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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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을 찾은 덕임은 그곳에서 산위를 만나게 되는데 어두위의 산이와 어도바크의 덕임은 꼭이 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 같았다. 전하께서는 호 임금이 아니라 평범한 사내이기를 바라신 적 있으십니까? 음, 글쎄다. 뭔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신첩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국녀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임금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하고요 <웃음> 모르겠구나 잘 상상이 되질 않아 넌 궁녀인게 어울리는데 예 전하께서도 임금이신게 어울리십니다 벽임이 길게 다물어진 입술은 열리지 않고 반면 산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눈은 흐려지고 있었다. 옛날 덕인이 마지막에 이르러 남긴 말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눈으로 산이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불어넣은 순뿐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